여보 반찬이 이게 다야? 어? 아,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얼마 없다고요. 밥다 먹으면 주말이니까 애들이랑도 좀 놀아주고 이따가 심부름 좀 하세요. 알았죠? 응. 음. 아빠 이리로 와. 음. 응? 이거 마법의 공주 사자. 안돼 심부름 나온 거잖아 엄마가 사오라는 것만 사와야지 싫어 마법의 공주 사줘 절대 안돼 그리고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싫어 싫어 싫어 사줘 사줄 수 있잖아 사줘 사줘 사줘 사줘 사줘 사줘 사줘 사줘 사줘 사줘 아알 알겠어 사줄게 아빠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응,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아빠 폰으로 유튜브 봐도 돼요?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 지금 문제 풀고 있는데 1 더하기 1은 뭐야? 엄마한테 물어봐 음 아빠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어, 여보, 이거 봐봐 내가 SNS를 보는데 여기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아? 여기 요즘 연인들끼리 자주 가는 테이트 코스래 여보 여기 거기잖아 10년 전에 골목길에 있는 빵집 예전에 같이 갔었잖아 어? 어? 여기 우리 한 번도 안 가봤어 에이 아니야 그때 여보가 맛있다고 허겁지가 먹다가 커피 쏘는 거 기억 안 나? 어 기억 안나 응? 음? 아..아닌데? 아, 누군데? 맞는데? 그때 같이 갔었는데? 전여친이구나? 으흠. 나가. 당장 꺼져! <놀람> 어? 아빠 왜 여기서 자? 미아야 방이? 너무 더웠어. 나와서 자는거지. 어? 아빠, 오늘 저녁에 영하 5도까지 떨어진대. 아, 그래도 춥구나. 걱정해도 고맙다. 역시 아들밖에 없어. 어? 아빠. 아들. 아빠. 용돈 좀. 하, 그럼 그렇지. 얼마나? 만 원이요. 아, 엄마는안 주시는 거 알잖아요. 자, 여기 만 원. 감사합니다 역시 아빠는 조금만 잘 구슬리면 용돈 준다니까 바보 역시 내편 들어주는 건 우리 집 망고밖에 없구나 내가 걱정돼서 온거니 우리 망고야 이 집에 내 편은 없구나. 오, 추워. 여기 안겠다창고들어가자어 추워, 추워, 오늘은 창고에서 자야겠다. 음, 음? 이게 뭐지? 아! 아! 머리야. 아... 얼마나 잔거야... 아... 꿈이었나... 음. 어! 어떻게 살아계세요? 아,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화는 풀린거야? 그럼요... 식사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 음, 음. 이렇게나 많이 차렸다고? 당연하죠 우리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우리 집 가장이신데 아, 어, 그런가? 아 어, 맛있게 먹을게 <웃음> 아버지 제가 웃게 좀흘어드릴게요 어어, 딸 그럴래? <웃음> 저도 커서 모지 같은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어, 우리 아들 다 컸구나. <웃음> 아, 다 먹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웃음> <웃음> 아... 뭔가, 뭔가 이상한데... 있어, 있어. 얘들아... 기억 못하는 것 같지?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어떻게 새로 <살아> 돌아왔지... <웃음> 아, 분명 우리, 우리 가족이 왔는데 분위기나 네, 느낌이... 네, 왜 이렇게 오싹하지...? 음... 야, 보, 야, 보, 아빠. 여 보, 여 보, 여 보, 아 보, 아 보, 여 보, 여 보, 아 보, 여 보, 보, 보, <웃음> 어떻게 살아 들어왔지? 그러게요. 5년 전 그때처럼 죽이자고요. <웃음> 당신들 내 가족이 아니구나. 이번에도 또 생명보험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이번에 뭘로 죽이지? <웃음> 안돼 어쩌면 좋지 그래 내가 지하시의그 공간 때문에 평행색으로 같은 곳에 빠진거야 이쪽으로 간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으으 찾았어요. 돌아왔구만. 여보,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아, 대체 꼬리 왜 이래요? 아빠. <웃음> 정말 끔찍했어. 어... 무슨 일인데요? 도대체.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일을 겪었어. 아빠, 이틀 동안 자라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벌써 이틀이 지났다고? 아빠가 없어서 진짜 많이 걱정됐어요. 이제 아빠 말잘 듣고 때는 조금만 쉴게요. 응. 아빠 보고 싶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 당신이 없어 보니까 이제 알겠어.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우리 가족들 정말 고마워. 우리 집지하에 다른, 다른 평행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이 있는 것, 것 같다 그곳의 영역는 무사할까? 그리고 그 가족들은 누구였을까? 아빠! 도대체 이틀 동안 어디 가신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맞아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아빠가 납치를 당한 게 분명해 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잖니 사실은 말이야 우리 집 지하실에 평행세계로 이어지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 그곳엔 우리 가족들이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평행세계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꿈꾼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이젠 구분도 안가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말이야 응? 평행시계? 그게 뭐임?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반대편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야 어쩌면 반대편엔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 헐 반대편에 나는 나처럼 잘생기고 똑똑하겠죠? 아니 전혀 o talk to me. Oh, yes! What is it? I'm sure 아 m sure I'm s 가 r e I'm sure I'm sure I'm s u r 여보 여보 여보 어아 아, 절로 가아어아 아, 아, 깜짝이야 여보 왜 이렇게 놀래요 아,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 아빠 얼굴 저리 치워! 어 얼굴 저리치 어어어어어 아빠 <웃음> 왜그러세요! 아빠... 아빠... 아빠... 아아 아빠... 왜그래? 왜그렇게 놀래? 나연아! 아... 딸 미안해... 아빠가 오늘... 몸이 안 좋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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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이란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그 일이 아무렇지 않게 되었다. 다시 나는 가족들과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 다녀올게! 네, 다녀오세요. 아빠, 어째 공주님이나 꼭 사와? 아빠, 아이, 돈 많이 벌어오세요. 응? 아내 아빠, 어디에 숨었을까? 글쎄요, 분명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보험금을... <웃음> 엄마... <웃음> <uno seventy> <wit> <웃음> 여보, 얘들아! 아빠 왔다. 요루루가 좋아하는 공주님 인형도 사 왔고, 치킨도 사 왔어. 얘들아! <S uno säga>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아빠다 그 조석들이다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보려는 거야 모르는 척해야 돼 어, 아,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리아는 옷이 많이 더럽네 씻는 게 좋지 않을까? <웃음> 그리고 요루루 너가 사달라고 했던 인형 <웃음> 난 오늘 피곤해서 샤워 좀 할게 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세계에서 있었던 녀석들이야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왔지 그리고 진짜 우리 가족들은 어디 있는 거야 게가 묻어있었어 설마 아니겠지 일단 우리 가족들을 먼저 찾아야 돼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야 그러기엔 우리 가족들과 너무 독가이 생겨서 경찰이날 미친놈 취급할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내가 눈치챈 걸 들키게 돼 그렇게 하지 생각해야 돼 아빠 <웃음> 여기 수건이에요 <웃음> 아까 뭘 닦느라 수건이 한 장도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고.. 고.. 고마워 눈치 챈것지 않아? <웃음> 글쎄요.... 도망가지 않은가 보면 버리는게 아닐까요? <웃음> 그렇지? 아무래도 여기 세상에서도 생명보험금을 한번더 탈수 있을것 같아 흐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웃음> 자, 모두들 모여봐. 오늘은 가족들끼리, 숨바꼭질하는건 어때? <웃음> 누가슬인데요 <슬린대요. 웃음> 아빠가 슬리였으면 좋겠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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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십오, 0 59, 58, 57, 10, 구, 8, 7, 6, 5, 4, 3, 2, 1, 땡, 찾는다! 그래 이트비야 지금은 집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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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다 알고 있었네요 <웃음> <웃음> 여보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모두들 괜찮으세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빠 마을 어우 타만랐어 어, 어, 이상한 평행 세계 사람들이 저희를 이쪽으로 걸고 왔다고요 예, 얘들아 잠깐만 에? 이건 진짜 아빠가 아니야 <웃음> 눈치가 빠르시군요 저는 이쪽 세계 닉맨입니다 헐 고아이네 당신도 우리 해칠 생각이죠 <웃음> 해칠 생각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왜 도와주시는 거죠? 저희 가족들은 보험금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세상에 있는 이기맨씨도 위험할 거예요.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웃음> 일단 이 라이터로 이곳을다 불질러주세요. X2 <웃음> <웃음> <웃음> 잠깐 X2 잠깐 x 나를 죽여도 보험금 따위는 안나와!!! p <웃음> 세상에는 생명보험 같은 건 가입 안했다고!!! 그러니까일 r o 라도 가입할 시간을 좀줘 <웃음> <웃음> <웃음> <Albert's 웃음> 아무래도 가입을 시킬 <웃음> 자 여기 전화기 당장 가입해 허튼 수작 부리면 알지? <웃음>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얘들아 다시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자 저기, 잉여맨 씨, 감사해요. 이쪽 세상은 불타고 있으니까 같이 가시죠. <웃음> 아닙니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인걸요. 부디 그쪽 세상 잉여에은 지켜주시길. 얘들아! 자, 가자! 아빠를 지켜야지! 이 가짜녀석 들 우리 아빠를 지키자야! 저기...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저기! 헬를를 신고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했어요! 해서 주세요! 역시 그냥은 죽기 싫으신 거죠? 질서 아빠가 싫어 멈춰! 멈춰! 멈춰! 이 녀석들 당장 네네 세계로 꺼지지 못해? 어떻게 해 나왔지? 이 못생긴 게? 너 모르냐? 헤헤, <웃음> 얘들아,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단다. 저쪽 세계에서는 우리 앞으로 다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잖니? 저 가족들을 다 죽이고 우리 앞으로 된 생명보험금을 챙겨서 이쪽 세상에 와서 행복하게 잘 잤구나. 그럼 우리 부자 아니겠니? 어째엄마 <웃음> 우리 다, 가만히, 당 하고 있을것 같아? 애들아 <웃음> 처리해. 이 자식이! 나 헤헤헤헤. 이헤장 와, 거기서! 아, 웃지 말라고! 여기 원래 우리 집이잖아. 봐라? 아, 뭐 봐라? 아시 이런 소리나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도박쟁이 소름넣는 녀아 어? 누리잖아느리다고아이 어? 녀석아 엄마의 공격에 비하면 느리다고 오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맞아왔던 그 어? 어? 그걸 이녀석 어? 어? 어? 어? 먹이는 거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별것도 네, 아닌게 가짜녀석! 엄마, 가줘! 가자! 얘들아! 들어가 이 소름 돋는 장소가. 다시 만나기 브라이데이. <웃음> 니네 세계로 잘 가라고. <웃음> <웃음> <웃음> 그 일이 있고 난뒤 며칠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나는 가족들과 평범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어째서 우리 집에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이 열렸던 것일까? 그쪽 세계의 유명인이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려고 했던 것 아니었을까? 아유 오늘도 퇴근이구만! 정말 피곤해! 어 <웃음> 네, 리아야! 리아야! 네. 어? 여보야!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늦은 시간에 우리 집 앞에는 무슨 일이니? 아 오늘요 리아랑 그 파자마 파티 하기로 했는데 리아가 없어요 문을 안 열어줘요 아줌마 리아야! 아이 그럴리가 아. 없는데 이 시간에 우리 무조건 가족들은 이, 있는데? 여보 나왔어! 응? 음? 아무도 없는데요? 우리 여보! 이 시간에 어디 당한 거야? 어 아니 아? 이렇게 되면은 아저씨랑 파자마 파티 해야 되잖아요 아이 기다려봐 어디 갈사람 어? 잠깐만 저기 창고가 문이 열려있는 거 같은데 에? 창고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창고에서 는 파자마 파티? 오우 트래다 응? 창고 몇문 열려있잖아 어?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 뭐? 한번 가볼까? 이건 뭘까? 도대... 드디... 으아악! 야아니 얘들아! 거기 들어가면 어떡해! 얘들아! 괜찮니? 아 어? 어? 아니 아저씨! 어 이거 뭐예요? 아저씨 신기 있네? 뭐.. 이 뭐야 어 어디리야구나. 아줌마랑여론은 어딨지? 아무래도 얘들아, 우리 가족들이 여기에 빠진 것 같은데. 그 아, 그럼 찾아서 같이 파정 파티 하면 되겠다. 아야 안리하이. 예호. 야야. 리야호 에서만 귀니를 찾으면 돼. 자꾸. 안이야. 잠깐만. 여긴 요르르 방이나 똑같은 데더라 그렇지 어, 그러게요 핑크핑크 하네 아, 어! 어+ 어+ 어+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오빠 아빠+ 어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이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웃음> 아빠! 아, <웃음>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고 <웃음> 싶은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잠깐만! 요오! 오이 개물이 가빠다 어! 야! <웃음> 얘들아, <웃음> 얘들아! 나 어지럽다! 또망쳐야겠다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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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아, 아까 그 요로로는 뭐예요? 스케일링을 했나봐요 근데 이를 안 닦고 왔나봐요 막 비가 입에 착뜬어가지고 아주 징그러웠어요 아니, 얼굴은 왜 그렇게 큰 거야? 원래 큰거 알았지만 더 커진 것 같잖아요 맞아요, 아저씨 맞아요. 뭐야? 아저씨 뭐이게 뭐야? 이거 요왜 뭐예요? 빨리 울고 있겨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상한 평행세계 같은 곳에 빠진 것 같구나? 우리 딸이 아니야 아무래도 음.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거지 아유. 어제는 아유. 너네들도 몸조심하고 꼭 여기를 탈출하자 애초 책임감 없는 어들라라야 야야야. 아, 아 야, 야, 야, 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너겼어 얘들아,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어, 오지 마이 괴물아.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얘들아, 이쪽이야. <웃음> 했네. 뭐야? 이쯤 그� 그 가는 길 있잖아. 막혔어요, 아빠. 거기는 막고 있었어. 어. 오. 오. 요야 <웃음> 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머리... 머리... Assigned, 어디 가야 오빠들 오지 마. 어디에 가는지 모르겠네. 이쪽이쪽이쪽이쪽으쪽쪽가라난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응? 똑같은 여류 했는데, 똑같이 개불 로 엄청 모색이 구만 원래 도못생기긴 했는데, 여기 투명 칠초물약이 있네. 세 명이 을으면 보험금도 세번 받는 건가? 이쪽으로 와, 이 보험금이 뭔데 저래요? 진짜 아무래도 열쇠를 찾아야 되겠구나. 여세요 아빠. 나 아빠 딸요르르해요 <웃음> 빨리 해줘라 연수를 찾아. 어머, 어아저 어, <웃음> <웃음> <우리> 아는 사이잖아요. 고 <웃음> <오빠가 웃음> <두탄을 졸졸> 따라다니셨잖아요. <웃음> <웃음> 키가 갔을까 아저씨, 아저씨. 언니면 죽여버릴 거야. 아저씨. 미안하다 생대가 도망칠게. 아저씨 제가.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당신들은 당신이 책임져. 보험금은 내놓고 가야지. 야! 나! 와내가 내려가, 내가 내려가, 내가내려 내려가, 내가 내려가, 내려가, 내가내가가내내가내가내가 내려가, 내려가, 가 내려가, 내려가, 내가내려다가 내려가, 가 내려가, 가내간가가는데요넌가만려가어가는데 아저씨! 야! 그러면 이 아저씨 받치면 우린 놔줄 거야? 야! 야! 내가 세이적은 맞췄어! 빨리 와! 저 괴물 녀석이 쓴 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지 이게? 요르루의 일기.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살아 돌아오셨다. 나는 아빠가 정말 사라진 줄 알고 알고 많이 슬퍼. 아빠가 사라지지 않아도 정말 다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다시 돌아오셨으니 아빠를 챙겨 보험금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벌써 기대된다. 아빠를 죽여서 반의 보험금으로 뭐부터 사지? 원래 <놀람> <놀람> <웃음> <놀람> <첫, 첫, 놀람> 눈이 멀었잖아. 눈물과 원래 그러네요, 댕니. <웃음> 무서워, 얘들아, 이거도 빨리 나가자. 어? 좋아요. 청. 1층으로 나, 내려가면은 돌아갈 수 있을까? 잠깐만, 여기는 왠지 익숙한데. 얘들아, 여기는 리아의 방이야. 어? <놀람> 진짜다. 어? 리아 방은 완전 똑같은데. 그니까 말이야. 밖데밖 없네. 이상한 곳이야. 나가자. 음... 근데 저거 진짜 아저씨 자식들 맞아요? 조용 해봐. 뭔가 나올 것 같단 말이야. 네. <웃음> <웃음> 왜 그래, 댕댕. <덩대고. 웃음> <웃음> 아니 여보! <웃음> <웃음> 어떻게 살아계세요? <웃음> 분명 내가 없애버렸는데. <없애받은> <웃음> 오지마! 숨어, 숨어, 일단 숨어 봐. <웃음> 이렇 예, 군침이 싹 도네요, 이보 에, 도망가! <웃음> 못생김치 맛을 <등기나 참아. 웃음> 봐라! 아니, 인기 잘 쫓아왔네! 냄새를 맡나봐! 바다 갇히면 포션! <웃음> 어렸어. 난 여기다 죽는 건가 내 보험금을.. 시 엄마라면 아빠를 잡아올 줄 알았어 <웃음>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아빠? 아, 마. 아, 뭘로 죽이지? 이따가 엄마랑 이야기해봐야겠다 아빤 칼이 좋아요, 톱이 좋아요? 그것이 <웃음> 아, 안 보일 <볼> 것이야 그것은 <웃음> 실명의 물약이니까 이멍청 녀석아 뭐야? 순간 집중초?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내가 막을게. 내가 막을게. 빨리 도망가. 엄마, 너띠야 너무 믿을게. 내가 막았어. <웃음> 열쇠를 찾아야 돼. 열쇠를 빨리 찾아보라고.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는 야 듣게 라와봐어디요아씨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아니,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웃음> 뒤뒤왜어 <웃음> <웃음> 밀지 마요 아저씨 조용히 해 어? 어? 근처에서 잘. 댕댕이의 모습을 봤는데 말이야 어 아무렴 어때 저거 나이야? 거기 있는 거다 알아. 아 여보. 나아아아아아아 아. 일단 올라가서 구해줘야겠다. 여보. 마지막 왔는데 어떻게 나왔어? 있었어요. 말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아아! 아아! <웃음> <웃음> 1억인가?! 아.. 빠 안녕하세 요 아빠 억이야 1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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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일본어가 알지? 오늘은 레보잖아 오, 많은데 에너지 주 왜냐면 어디 있는 거지? 레버 차다 레버 차다. 아 일단은 위에 는 친구들부터 구해줘야겠는데요응 응. 아아아아아 너무 아 지! 아아아았는데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와 카리라 겁나 잘 붙여요 나나나나나나 레버 있으니까 가자 가가가가가 아빠! 엄마! 잡아! 나 킬이 가나 킬이 가나 킬이 가빨다스 투명? 참 미안해. 두 <웃음> 명, 두 명, 투명, 두 명, 투명, 두 명이다, 두명이 어, 어디갔어? 내려가 지하로 와, 지하로 와, <웃음> 지하로 가라고 지하로. 이시작이시 <웃음> <웃음> 이쪽이야, 애들아. 가 아, 잠깐만. <웃음> 이게 몇억이야? 댕댕이 지눅들 인명까지 3억인가? 꺄꺄꺄꺄꺄기 오, 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 오! 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꺄 신속 먹었다 도망쳤. 어, <놀람> 아다저씨 아저씨, 아저씨 큰일 났어요. 가족들이 이제 하고 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 어? 어, 어? 어? 아저씨 방 아줌마가 아줌마가 치아에 내려와서 여기 어? 어? 아저... 여기 있네. 진짜 무서워 근데 나 진짜 무서워. 음... <웃음> <웃음> 내가, 내가, 저렇게 잘생기지 않았대. <웃음> 음... <웃음> 아 <딩댕아, 딩댕아. 웃음> 에? 저기 안열고면 어떻게 해 아저씨, 왔다갔다. 나려오나 이놈이야. 그럼 잠깐만 큰... 말... 어... <웃음> 아저씨, 빨리 오지마. 이분는 빨리 찾아야겠죠? 아니면 이렇 <웃음> 찾다, 찾다, 찾다, 찾다, 찾다, 찾다. I'm o n a go get a e r i 일억의 냄새. 안 되겠다. 탱탱이랑 쥐현 떼는 버고 가야겠어. 달콤한 돈의 냄새. 아우. 어디 숨었어? 억이다 <웃음> 힌트 발견. 아아아 아! 아. 아. 야! <웃음> 줄이... 어, 아저씨. 야, 아저씨. <miss> 내가 미안하다. 내가 행상아 미안하다. 널 버릴 수밖에 없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빨리다! 들어가면 될까? 오! 어. 다시 돌아왔어! 아저씨.. 아저씨.. 아까 아저씨가.. 으아 따라왔어! 뭐야! <목소리로> 따라! 야! 야! 도망쳐! 너, 망 어! 살리 줘, 빨리 아! 따 따라... 야! 야! <목소리로> 아가 왔다고! 야! 이쪽 세계까지 쫓아올 줄은 몰랐어~!! <웃음> <웃음> 아저씨 아저씨 저기 뭐야... 아저씨... 나도 모른단다 야 오면 쏜다! 오면 쏜다 했다! 쏴 i a 아아아아 아, 또내왔어 죽여! 저것도 아. <웃음> <웃음> 이렇게 네, 지하에 있는 가짜 가족들을 아오니저택으로 해봤는데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흐흐, <목소리> 오줌치겠다. 재밌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해주시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